안녕하세요. 작가 걸리 쌤입니다. 직급은 주임급으로 이제 한창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세 4명의 어떤 선임들이 우르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밤 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 집에 오면 막 11시, 12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 3개월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깜냥의 일이 아닌데 자꾸 이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내고는 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저도 이제 직장생활할 때선생님이 퇴사하거나 이제 퇴직하게 돼가지고 직급에 맞지 않는 일이 막 주어질 때 사람은 빠졌는데 일은 그대로고 오히려 일은 늘어났는데 왜 인력 충원을 안 하고 있나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빠지더라도 바로 인력 충원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버텨내는가를 주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연 주신 분한테 오히려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로 내가 한 단계 두 단계 일가를 이루고 싶은지 아니면 이 꾸역꾸역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일 자체가 나한테 잘안 맞아서 더 힘든 건지 한 단계 올라가고 승진을 하고 싶다는 어떤 마음이 크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담감 뒤에는 기회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싫고 엄청난 부담으로 막 다가오는 것들 어떤 이면성에 보면 항상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들도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실마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승진을 하고 싶고 더 치고 나가고 싶은데 꽉 막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 사람이 무슨 일 터지지 않는 이상 내가 올라서기 힘든 구조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야, 이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 어떻게 한직으로 발령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올라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는 약간 내가 죄책감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윗사람이 그냥 빠져버렸어. 이건 내가 나쁜 마음 먹은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올라서고 싶어요. 자, 그럼 그 부담감 자체가 기회의 다른 면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일로 내가 엄청 승진하고 싶거나 엄청 위로 뛰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다른 사람이 대체자가 올 때까지 대체자 선임이 와서 나의 부담감을 덜어주겠죠. 부담감을 덜어주는 대신 그 이면성의 어떤 기회는 조금 사그라들 수 있겠죠. 하다못해 어떤 양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내가 편한 대로 만들어버리니까 기존에 선임이 있을 때는 위에 선임이 없어지니까 내가 그 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몰라요. 실물을 모르니까 내가 해온 대로 그대로 움직여주는 경우가 조금씩 생겼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회사라는 게 이게 부담이 없고 아주 느긋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만 하다 보면은 그 회사가 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가 은연 중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직급이 낮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중책을 맡느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점점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볼수 있는 기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